sing <끼리> i <끼리> 네, 보고 있 <있습니다. 웃음> 키로운 것도 있고 아고등어에 있어? 아고등어에가 아, 있구나 네. 고등어에는 어떻게 하나요? 음, 한 마리 같은 면 2만원 하고요 네두 마리는 3만 5천원 세 마리가 많아요 5만원 세 마리 5만원이야? 네두 예. 마리 3만 5천원이야? 네네두 예, 마리 주세요 네. 자소농사물시장의 믿음수산이라는 곳입니다 아, 근데 뭐 사랑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아,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음식, 예, 고등어회. 그리고 지금, 고등어회만 해가지고, 이거 조금 영상을 만들기에는, 아,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, 이 고등어로 또 조림도 지금, 어, 졸이고 있습니다. 예. 네. 자, 정말 필요 없이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고등어회는요, 고추냉이 간장. 아, 등 푸른 생선은 이 고추냉이 간장 찍어서 먹는 게, 음, 좀 맛이 좀, 가장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저 개인적으로. 자. 자, 오우 등쪽살. 와우! 아, 이거 살짝 기름짐이 쫙 들어오는 게 굉장히 고소하고 좋습니다. 와우 야, 이게 그 비린맛이 하나도 없이 굉장히, 이거 바로, 또,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떠오니까, 뭐 비린맛이 하나도 없습니다. 오, 새갑다, 그리고 좀 찰져요, 살이. 음, 자, 사사. 자요. 무슨 아, 예. 와. 와, 진짜 맛있다, 이거. 와. 살짝 요게 좀, 네, 방어랑 살짝 좀 흡사하면서 달라요. 예. 네. 어우. 야. 야, 어떻게 이게. 고등어 어떻게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지? 아. 아이 껍질을 살짝 있잖아요 여기. 푸른 생선 보이는 껍 이쪽이 은은한 기름짐이 쫙 퍼져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아, 음, 전혀 기름지도안다고 살아있던 걸막 잡아서 이제 회로 먹는 거니까 자 김치랑 소주 한잔꽉 채워서 숙아서. 고등어는 이 죽은 죽은 고등어하고 살아있을 때 상태의 고등어가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. 뭐 모든 뭐 핵감면 생선이 좀더 비싸긴 하겠지만 아요좀 이래서 그건 좀 하이하네. 이 고등어는 살려내가지고 수족관에서 헤엄치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또 어렵거든요. 음. 아. 전 여러분들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한번쯤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회입니다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. 조금 더 기름진 뱃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화수. 제가 많이 기름진 이 생선회를 잘은 못먹어요 근데 이건 다릅니다 많이 기름지지 않고 은은하게 싹 들어와요 음. 어우. 아 진짜 좋다 이거 아 야, 오늘, 쥐치를 찍을까 하다가, 고등어, 살아있는 고등어를 딱 보니까, 아, 이거다 싶더라고요. 그제, 얼마 전에 참피디 형도 이 고등어 회를 먹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한번 봤는데, 아, 먹고 싶더라고요. 근데 오늘 헤엄치는 고등어를 딱 보자마자, 아, 오늘은 너다. 딱 고치더라고요. 아. 아. 뱃살인 종을 좀 먹고, 입안에 살짝 기름기가 있다. 그러면 살짝 이 김치. 음. 요걸 한번 싹 정리를 해주시고. 자자 하... 음... 이 살도 푸석하지 않고 탱글한게 좋습니다 아... 아굿자 칼칼한 양념으로 조리가 잘된 고등어 조리 어우. 조림은 역시 무죠 아. 와.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는 맛이요 아유 진짜 저는 그리고 항상 이 감자하고 무를 같이 넣어 조리거든요 감자도 좀 좋아해가지고 네. 아, 간 진짜 잘 뱉다 아. 무아우사자 음. 와. 아, 이 꼬리쪽 살. 야. 양념 싹살 묻혀서 국물 묻혀서 아. 어. 한입꽉 차게는 막, 어우, 한 살들이 입가당자를 씹으면 혀 중앙으로 싹 모여, 살들이. 어 야, 회랑은 또 전혀 다른 느낌, 야. 음. 어우. E uh. a 우리가 진짜로 이 고등어 같은 경우는 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생선이지만은 야그래도 진짜 맛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. 이 몸통 쪽은 드실 때는 어, 이 가시가 좀 많으니까 좀 조심해 드셔야 됩니다. 음. 음.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이 고등어 우리가 정말 흔하디 흔하게 볼수 있는 생선이지만 어, 횟감용이나 회로 이렇게 좀 먹을 때는 어,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네. 이 생선이 고등어, 어, 회, 그리고 조림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어. 아 혹시나 이 기회가 되신다면 은이 고등어회도 한번 드셔보시길 어,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쉽게 회로 해가지고 좀 즐기기가 좀 주변에 파는 데가 없다 라고 한다면 은 아, 저, 조림. 조림도 분명히 맛있잖아요. 무하고, 이 감자 좀 딱, 이 넉넉하게 넣어가지고, 고등어 조림으로 한번 대체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 여러분들.